현재 완료 공부해볼건데요 우선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현재 완료는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든 그두 개의 시제를 합쳐놨다고 보는 게 가장 편해요 과거에 일, played in, 그러니까 play the piano 과거에 피에노를 쳤는데 지금도 치고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걸 현재 완료를 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have에다 과거 분사를 겹쳤어서, have played는 새로운 시제죠. played도 아니고 play도 아닌 have played라는 시제가 나왔어요. 이런 걸 현재 완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포함했다. 과거, 현재를 같이 합쳐 놨다라고 보면 간단하다 했는데 예, have p.p를 했잖아요. 근데 have가 뭐 3진 단수면 해지도 돼야 되니까. 여기 p.p가 뭐냐면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동사가 3단 변화를 하잖아요. 예, 원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그세 번째 게 과거분사형이죠. 이 예, 요거를 알아야지 현재완료를 할수 있어요. 그걸 겹쳐 쓰는 게 현재 완료예요. 그럼 현재 완료는 어떨 때 쓰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합니다. 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크게 나눴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완료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 보면, 과거에 시작한 일을 지금 끝낸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지금 끝냈다고 해서 이게 현재일까? 그럼 과거일까? 과거에 끝낼 수는 없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랬어요 그러면 i 그냥 finished만 했다면 숙제를 끝냈다 라는 과거인데 have finished니까 지금 끝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just라는 걸 넣으면 방금 막 이라는 게더 첨가가 돼서 나는 내 숙제를 방금 막다 했어 이런 완성을 했다 라는 표현을 할때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시작한 게 지금 끝났다는 거지. 그 부정문은, 예, 낫을 붙이면 되는데, 그냥 뭐, 디 i 트나 d o 트나 이런 게 아니라, 해 a 가 조동사, 해 a 가 조동사예요. 가지다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뒤에 남만 붙이면 부정문이 되겠죠. I have not finished my homework y 그럼 다한 것만 완료냐. 다못한 수도 있잖아요. 부정문으로. 그래서 나는 아직, yes는 아직인데, 아직 내숙제를다못 했어. 라고 표현할 때도 현재 완료를 쓰는 거죠.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 끝낸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just라든지 y e s 라든지 already, already는 뜻이 이미 벌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she's i already arrived at the bus stop. 그녀는 벌써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네. 그죠? 그럴 때도 완료시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now는 지금 막 이런 의미로 쓸수 있고. lately 는 최근에 recently 도 최근에 란 소리인데 예, 과거에 언젠가 시작한 일이 최근에 완성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완료시제에쓸수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어, 부사, 부사가 현재 완료시제에쓸수 있다는 거고요 예, 위치는 주로 요 가운데 끼고 부정문일 때는 yes 맨 마지막에 보내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다른 요기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댔잖아요 경험일 때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경험일 때는 이런 의미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봤어, 뭐 먹어봤어, 그리고 만나봤어, 그런 의미예요. 해본 적이 있다, 뭐뭐 해봤다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의 현대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합쳐 있잖아, 그렇 그래서 경험일 때는 주로 횟수. 라는 표현과 같이 많이 쓰고요 횟수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해? 빈도지 그냥 뭐 가끔 종종 이런 거 전혀 안해한 번도 아, 안 하면 네하 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나 또는 빈도에 해당되는 부사로 씁니다 그래서 한번두번세 번부터는 times를 붙여요 three times, four times 뭐 횟수를 정확히 기억이 안나 그러면 그냥 전에 예, 책영 음, 읽어본 적 있어? 그 영화 본적 있어? 할수 있겠죠? 근데 often 그냥 종종 자주. 예, ever는 의문문에서 많이 쓰여요. 지금까지 뭐 몇번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Never 한번더 전혀 이렇게. 예, 그래서 의문문에 how often이 쓰이면서 현재완료랑 쓰일 수가 있어요. How often 어쩌고 저쩌고. 음, have a P P 가 되겠죠. My sister has visited the city before. She has visited. 오, 현재 완료썼어 봤더니 before 가 있네. 그 도시를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소리죠. I have watched the movie twice. 나는 그 영화를 두번본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자, Have you ever P P 꼭 알아둬야. 해본적 있어 it 먹어본적 있어 타코 먹어본적 있어 이런거죠 e v e 는 안써도 되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의미인데요 yes i have have로 물으면 have로 대답해야죠 no i haven't 네 요렇게 어, 빈도수를 가지고 표현하는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해본적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두가지 정리하고 나머지 두개는 또 다시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